자 모든 하밍을 끝내고 왔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고 나머지 돈이 1,300원이나 모여갔는데 앞으로 죽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아깝군요. 그리고 환영의 쿠나이 가져왔습니다. 네. <웃음> 와 이거 4,000원 들었어. 와 이거 재료 하나 사는데, 쿠나이를 사는데, 3,000원이 들고, 아, 업그레이드 하는데, 1,000원이 들어가지고, 총 4,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 녀석 잡는 법도요 받아치기 치고, 바꿔, 치고, 바꿔 하면 되는데 음, 저거를 몰라가지고 내가 하... 아비와 싸울 준비가 되었다 바로 때리면 어떻게 되지? 아, 칼 집어넣었구나 해빼! 해빼, 빼빼치우 <웃음> 生きておいてだったとは計りごとよお前こそあの世死んだと思っておったがな巫女様のお力にて死人より帰りましたそれよはっわしはあの巫女の力を留印を支柱にしようと思うですが わかっておる。第1の주述により父じるがを捨てを捨て、あ、こお前のではない。みこ様捨てる。そうじゃ。よの言葉に従い。みこを捨てあ、れ 어, 어, 이게 이제 분기죠 어... 이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철칙에 따라 신성한 개성자를 버린다 이걸 하면 이제 엔딩을 좀더 빠르고 어... 빠르게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엘마랑 싸우고 그 다음에 아 바로 그거죠 이 씬인거죠 이씬 1페이지가 이제 엘마인거고 그 다음이 이제 이신이랑 할배랑 이제 싸우게 되고 거기서 바로 엔딩 직결하는 거어 이게 가장 엔딩을 빠르게 볼수 있는 거고 철칙을 등지고 신성한 계승자를 버리지 않는다 예 저는 노말 엔딩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키마스 신노비가 신가 なんと情けないことか孤独 <웃음> <웃음> 지도 원통え 하면서 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 <웃음> <마음 아플지 웃음> <웃음> 오기 때와 오레데다 죽은 뒤로 는자지이곧 없어 칼 드는 거봐아제 나쁜 새끼 저거 엄청 큰거 봐. 오우. 음, 멋있어. 성장이 새끼. 꼴에 변약수는 오, 먹기, 먹기 싫은 거야. 어. 게니치로는 변약수라도 먹어서 지땅 지키겠다고 저 바라고라는데 이르? 사가ぶり리な노い이うお어이う야 어우 うおうおうおうおうおうおうおうおうお 나 이거 배 웠다. p i 피먹자 아니 아니, 아니, 고. 피 먹어 피. 아유 씨. m 지 k 뭐지 m o 지 어유 피하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하, 피하고 오! 이거 또 언제 풀었어? 아 나도 모르게 자꾸 어. 어? 이겼네? <웃음> 뭐야 <웃음> 저기 약 파는 것 같은데? 어, 없어 아, 이거 쓸만하지가않은데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어, <웃음> 뭐야? 아, 또 이거 풀으면 어떡해? 아, 아, 아, 오 쓰네. 오 저거 내가 쓰는 기술 아니야. 확실히 쟤한테 배웠다 이거구만. 어유 독걸린 거 봐. 와. 중화약을 먹어볼까? 아 자꾸 풀으면 어떻게 저거를? 왜못 먹어 이거? 아또막 치다가. 오 약간 좀 쉬운 것 같아. 칼로 퉁탁! 타닥! 탓! 탓! 이거 치는 거랑 저거 뭐 이상한 거 툭툭 던지는 거랑 어, 700원 깎이는 거 봐! 아! 잡아야되는데 말이야 아... 환영의 쿠나이 전혀 쓸모없는데 이거? <웃음> 아니 이거 어디다가... <웃음> 잘 열마된 날... 아니 그지 던지면 소리가 울리고 쿠나이를 쫓는 환영의 나비가 날아오른다 환영의 나비들은 적을 쫓아 날아가며 가두중요 데미지를 준다 데미지를 준다잖아. 왜못 주는 거야? 대체 중화양 먹어가지고 저거... 저게 안 됐나 보다. 독을 그러면 최대한 조심하고, 바닥에 그 도마뱀처럼 그걸 뿌리잖아요. 약 팔지 마요. 마이르. <목소리> 조 조심하자고. 체간이 금방 깎여도 돼. 이게 뭐 걸린 거지? 변약수를. 아, 이걸 못 먹는다? 그러면 중화양 말고 해독가루로 저게 되나? 해독가루도 안 되네. 어휴, 쏘스. 저걸 맞으면 안되는구나 저것때문에 음? 때릴 생각말고 체간을 풀어 슬쩍 던지네 저 슬쩍 던지는 폼도 저거 세키로가다 배웠네 저거 히 간을 마구 잡이로 깎아 버리시네. 하아... 이게 데미지가 진짜 세네, 불 붙은 게. 아, 이거 쉬운데. 패턴 좀 보느라 금방 잡겠네. 오래 안 걸린다, 이거. 그냥 저거 위로 갑자기 쾅 베는거랑 그... 저거 수류탄 잠깐 톱 던질 때 있죠? 그때 화통 써서 불건 만들어서 뚜가패면될것같 아! 아 이게 맞네? <웃음> 아, 이게... 어휴, 아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웃음> 화 화상이 아닌데 공포도 아니고 탈의 번개? 저게 뭔지 모르겠네 두려움 이건가 이거 써야 되나? <웃음> <웃음>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웃음> <웃음> <웃음> 아빠, <피> <웃음> <웃음> 커피 어, 아, 이돈몇 번이나 쓰는 거야? 저거? <웃음> 있으면 저거 쓰는 것 같은데? 필요한데 이거 바꾸면 되지 이거를 환약으로 바꾸 바꾸죠 그거 어약안 팔잖아 어 오이구 그런 것도 써 <웃음> 나는 왜 그런 기술 없냐? <놀람> 아. 어이! 오, 비비비비비! <웃음> 갑자기 여기서 딱 나타나가지고 이씨. 아마 이거, 아 이거 화통을 그냥 써. 뭔가 멋있게 잡아봐? 멋있었다. 동시에 점프하기 <웃음> 에이 아버지 요즘에는 그런거 안씁니다 아버지 요즘에는요 에? 어디있어 어디갔어? 요즘엔 이런거 씁니다 요즘엔 이런거 씁니다 이런거 주면 이런 거 써요, 아버지. 안 걸렸다. 헤헤. <웃음> 아유 이게. <웃음> <웃음> 아버지. 이에 이런 거 쓴다고요. 언니 <웃음> <웃음> <아니>, 제가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 잘. 아버지 이거나 받으십시오. <웃음> <웃음> 이거나 받으십시오. 이거나 받으십시오. 아, 어, 저기 있으면 안 되지? 야. 에이. <웃음> 요즘엔 그런 거안쓰죠 아버지. 에이, 아버지 요즘에는 젯덩어리 써요. 젯덩어리. 그런거 희양찰나는거 안써요 <웃음> 상행에 아 이거 가져갔다는 사람이 올빼미였구나 아 이건 또 몰랐네 대충 저는 어, 스트리머들 막 싸운 것만 봐가지고 스토리를 잘 모르거든요 상행이 말라버린 향나무아의부가 꺾어 지니고 있던거구나 이거를 타케로한테 아... 황제한테 줘야 되는구나 그렇구만 여기서 일단 끊죠